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파티쿠퍼의 생존을 확인한 더프로미스톨랜드의 입장방법은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황자들의 다양한 탐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몇가지 입장방법을 나열하자면 레벨 2A에 거주하는 더블루나이크의 안내를 통해 레벨 1 7 3 a 의 분홍색 호텔에 입장할 시레벨1 5로의 댄스플로어에 있는 분홍색 랜턴의 노클리 변상을 겪을 경우 레벨 e x c l a m a mark, t 마크 e x c l a m a 마크에 계단을 올라가면 레벨 u w 에서 분홍색 입구를 찾을 경우 레벨 a65에서 잠이 들면 낮은 확률로 이동 레벨 press start에서 조니2 promised land 게임을 통해 레벨 11.1에서 네온램프를 찾게 될 경우 레벨 1111999에서 9 찾기 힘들고 숨겨진 네오문에 입장할 시 레벨, 발칸2에서 붉은색 하수구로 들어가면 레벨, 더 허브에서 찾을 수 있는 벽의 균열 등이 더프라미스를 랜드로 방향자들을 안내합니다. 300층으로 구성된 건물에는 30평방미터로 보이는 천0개의 구획이 있으며 노동색의 전체 조명이 내부를 환하게 밝힙니다. 이 레벨에는 프론트룸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존재하는데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는 커튼은 낮이 되며 사라져 창문 밖으로 구름같은 바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구름바닥 위에는 구름잎을 가진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이 있고 나무가 맺는 열매는 영양가가 있어 방문자들에게 귀중한 식량이 되지만 바다 섭취시 황학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객실은 일반적인 프론트룸의 객실과 마찬가지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며 아몬드워터와 네온워터를 찾을 수 있는 더 나이트클럽 사무실 공간으로 보이는 더 비즈니스 룸, 전쟁의 중심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호텔과 스파에서 일하는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더프라미스트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레벨에는 특수한 객실이 존재하는데, 아케이드 게임기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더프라미스드 아케이드라는 객실에는 방문사를 지키기 위해 멸종을 맞이한 줄 알았던 파티쿠퍼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프라미스드 아케이드의 깊숙한 곳에는 컴퓨터가 있는 또 다른 방을 찾을 수 있는데 백록을 연구하는 파티푸퍼와 연구 자료를 정리하는 게임폴크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밖에도 파티푸퍼가 설립하고 더 게임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더 아케이드 샵에는 파티푸퍼가 만든 상품들이 판매됩니다. 맥주, 블루베리 주스, 빵, 양파, 상추, 토마토, 소시지 등 기본적인 식료품 외에도 블루베리 맛이 나는 베리베리 밀크와 다른 레벨의 환상을 보여주는 저주받은 담배가 판매되며 더그 아케이드샵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지루함의 병으로 이것을 마시게 되면 파티푸퍼에 합류하게 되어 더 이상 방릉자가 아닌 파티푸퍼로서 그들과 같은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레벨에서 볼수 있는 엔티티는 스토크, 세드고어, 레디오, 가디언, 플레이그라운드 프렌즈가 있으며 더 셰퍼드 오브 더프라미스드 랜드라고 불리는 엔티티는 레벨의 해를 입히려는 방향자를 프론트룸으로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덱롤 탈출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이끌어냅니다. 이곳의 엔티티들은 방향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많은 거주지와 전초기지들은 충분한 보급품과 함께 새로운 방향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프라미스드랜드에 도착한 방문자들은 낮시간대에 엑시트가 적힌 복도에서 문을 찾아 프론트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량과 도시의 거리가 보이는 유리문을 통과하게 될 경우 레벨 1738으로 이어지며 트루파라다이스가 적힌 이중 유리문을 통과할 경우 레벨 더그레이트 레이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 문이나 파란색 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레벨 발칸으로 이동됩니다. 물무지만 바닥에서 잘 경우 레벨 비욘드 세너티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치즈를 먹다가 레벨 8198로 이동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파티푸퍼는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아 방황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